안녕하십니까 모스키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문틀, 문틀 부작으로 붙이는 거어 지금 어 간이 간이 기자재는 찰리기된 상태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시음을 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높은 데 가지고 올라가서 이걸 맞추려고 지금 우리가 1800 짜리지만은 보통 문이 2000이 넘어요 2미터가 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맨 위에 보이 보를 먼저 붙일 텐래데 밑에서 내큰 데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밑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필림을 꺾을 때는 확실하게 꺾어주란말이요 손, 가락으로 하면 손이 아프니까 아프니까 일단 양모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꺾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한 가운데서 잡아가지고 한 가운데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음,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필름이, 필름이 조금은 어 양쪽으로 넣어주면 조금은 늘어나가지고 어 그쪽 홈을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좀하게요 이렇게 누르면 꼬록꼬록 소리가, 깨부른 소리가 안 나야 필름이잘 붙은 거예요. 필름이 나쁘든, 밑작업이 안 됐든, 꼬록꼬록 소리가 나면은 필름이안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갖고 넘어간다, 가지고 넘어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홈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칼을 꺼본 다음에, 꺼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넓은, 넓은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시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쪽 면을 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면, 필름한테, 필름한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을 여러분들이 갖고 필름을 붙이시면 돼요 여을 잡고 이쪽으로 넘어면서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주면 필름을 벌써 알고 이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어, 저쪽에서, 거실에서 방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걸 붙였으면, 다 필름을 확실하게 꺾어줘야 돼요. 필름을 꺾을 때는, 필름을 꺾을 때는 확실하게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따기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안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도 에 마찬가지 앞에하고 똑같이 그렇게 태워주고 태워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이제 기둥이 기둥이 넘어가야 되겠죠 기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까다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둥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울기가 많이, 울, 많이 울기 때문에 잘 넘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둥, 기둥도 마찬가지, 여기서 거실에서, 거실에서 방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면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먼저 면을 좀 잡아줘야겠어요 그 다음에 면을 잡아준 다음에 면을 잡을 때는 똑같은 힘의 균형을 위에서 다섯 개의 힘을 줬으면 필름에 다 가했으면은 밑으로 다섯 개의 힘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꺾어줘도 똑같은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꺾어줘야 된다 이쪽에 붙은 필름 을 떼줘야 해. 떼주고. 왜냐면 여기서 따고 따고 또 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비리보다 약간 덜 따는 게 요령이에요. 그 지가 넘어가면서 찢어지게. 여기서 유령이 꺾어준 다음에 이쪽 면에다가 한 4, 5mm를 힘을 줘가지고 귀둥하게 쫙 내려주면 이 필름은 벌써 나를 이쪽으로 가라가 하는구나 알아듣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요. 그럼 필름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필름하고 대화가 돼야 항상 끝을 자를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도, 돌아가도 밑부분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다 해놓고 밑에 가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장갑 낀 손을 사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낀 손이 사실은 사용이 많이 돼야 돼요. 장갑 낀손 이게 많이 돼야 돼요 장갑을 두 개, 두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고 해야 안 하고요. 야 이쪽에 이제 전면을 붙였어요. 이쪽 전면을 붙여드릴게요. <웃음> 이런 가해를 맞추는 것도 이에 가해가 필름을 정확히 재달이했을것같으면은 위에 가네가 맞고 옆에 가네가 20cm만 맞으면 밑에는 맞는다고 봐야돼요 이와 같이, 최대한, 최대한 부착을 시키주고 그렇죠